슈퍼개미 1세대 전주 투신, 그는 목포 세발낙지, 압구정 미꾸라지와 함께 3대 슈퍼개미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전주의 대형마트 격리 직원 출신 박씨는 전주에서 일개 개인 투자자가 투자신 탁사 정도의 막대한 자본을 불린다고 해서 붙은 예명인데요. 과거 일화로는 선물 투자로 엄청난 돈을 거둬들였다는 등 모증권사 부사장이 전주까지 내려와 골프 접대를 한다는 등 10억 정도는 가볍게 불우이우뚫기 성금으로 낸다는 등 무성한 소문만 나돌았었죠. 당시의 박 씨는 모증권 전주지점에 맡겨둔 예탁금만 600억 원에서 최대 3천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월주식 거래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웬만한 소형자산운용사와 맞먹는 거래대금을 개인 혼자서 운영을 하니 과연 주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외의 노출을 극도로 꺼린 전주투신 박 씨의 이야기는 참는 것도 많이 어려웠는데요. 박 씨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1억을 날리게 되면서 주식 실패담을 겪었고 그런 우여곡절을 바탕으로 이룬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외환위기 이후 1999년도 당시 마트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데이트레이더를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업투자자의 길에서 그는 SK 하이닉스를 초단 타스케핑 매매로 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태영주의 초단 타 매매에서 보잘것없는 수익에서부터 복리를 쌓으며 시장의 트렌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는 몇년 사이 수백억 원대 자금을 굴리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시장 변동성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 같은 매매기법은 엄청난 효력을 발휘했다 전해집니다. 박씨가 제출한 상장사지분취득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1966년생이고 기원해 2006년도까지 목동에서 살다가 2007년도쯤에는 경기도 분당에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박씨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말수가 적은 편에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치장을 전혀 하지 않고 명품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003년도 9월 19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상승세로 출발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유독 삼성전자만 약세를 보이면서 떨어지다 보니 주가지수는 내려가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비중이 15%에 달했던 삼성전자가 오지니 다른 종목들도 영향이 가면서 올라가던 종목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삼성전자는 3.15% 하락세로 장마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루 코스피를 좌지우지했던 전주 투신 때문이었죠. 박 씨는 주당 4만 3천원이었던 삼성전자를 8만주 매도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아닌 개인 투자자 한사람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하락 그리고 시장 전체의 하락이었는데 박씨는 이틀 전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까지 동원하면서 이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로 대고 매입한 후에 한꺼번에 팔아치우며 차익을 남겼다고 하죠. 또한 삼성전자를 사고팔면서 하루에 많게는 22만주 약 720억을 한꺼번에 내어놓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박 씨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등 대형주들로 두 달간 77억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기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때 박 씨가 이용하는 증권사 전주 지점은 박 씨의 거래 덕에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전국 약정 1위를 기록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권맨들 사이에선 전주 투신을 붙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 증권사 지점장은 어렵게 수소문해 박 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한달 보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가 부탁을 했으며 일부에서는 박 씨를 붙잡기 위해 최고급 외제 승용차와 비서가 딸린 고급 사무실 등을 제의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그런 박 씨가 갑자기 모든 투자를 종료하고 종족을 감추었고 이후 시장에서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어느 날 2006년 또 다시 이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대한방직의 지분을 5%를 취득하게 되면서 무대 위에 다시 올라선 것이죠. 이로써 박씨의 투자가 이제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참여로 변경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한방직의 최대 주주였던 설범 회장의 지분이 13.93%에 특수 관계인 지분율까지 합하면 22.82%였고 박 씨는 추가 매입을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창업 일래 슈퍼 개미의 등장으로 긴장감이 감돌던 2007년 3월 16일 주주총회장. 어느새 박 씨의 지분율이 21.62%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총 당일 날 아침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대부분의 주주들은 박씨의 제안이 수용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현 경영진들과의 치열한 진흙탕 싸움을 예상하며 당일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주가 급등락은 쉬지 않고 있었죠. 허나 박씨가 추천한 사회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안건은 부결되었고 그는 고배를 마시며 2007년 7월부터 대한 방직을 재빠르게 처분하여 다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마음이 떠났고 미련이 없으니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하며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박 씨가 처음 매입하기 전의 가격으로 회귀를 했다고 합니다. 박 씨가 경영 참여 의사를 드러내고 난 이후 2006년 3월 6만 원대에 머무르던 주가가 11월에는 10만 원 가까이 지솟 샀는데 이때 박씨 이외의 또 다른 슈퍼개미는 주 총전에 매도하여 8개월 만에 35억 원대의 차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박 씨가 이 욕심을 버렸다면 20%의 막대한 지분으로 차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박씨의 의도와 입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고 의문만을 남긴 채 어디에서나 짐작만 나왔었습니다. 대형마트 직원에서부터 슈퍼 개미가 된 박씨의 행보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채로 1세대의 막이 종료되었습니다.